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거로만 수사해야 될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은 우리 국민적 슬픔이 비통함이 하늘을 덮고 땅을 덮었습니다 꽃보오리 같은 고교생들이 차가운 물속에 잠기고 사간을 맞이해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던 사람들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애통해 왔고 국민적 슬픔이 오랫동안 졌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당시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나서서 신상규명, 다시 말해서 참사의 원인, 구조과정의 적합성, 적절성, 정부 대응체계, 지휘체계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만은 미남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4년, 5년, 7개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자 하는 것이 적잖한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임관이 투수단장 안나 지청장이 보임이 돼서 여기 나섰습니다. 투수단장은 말했죠. 마지막 수사가 되고 싶다. 백세로 씌우는 심정으로 하고 싶다.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긍정합니다. 반면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적자는 적지 않은 시민들 국민께서는 언제까지 세월이냐 경제 문제, 사회적 문제, 남북 문제, 이 자영업자 문제, 고용 창출의 문제, 너 이렇게 널리 있는 문제, 일본의 지소미한 문제도 있는데 세월에까지 매일 거냐 세월에 매일 거냐라는 비판도 일부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고교생이 4시간여 동안에 우왕장 살수있는수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헬리콥터를 간부들이 타고 다니고 타한 바람에 결국은 아까 모습이 이렇다. 그 참사의 문제들 또는 부족 과정의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밝혀야 된다는 국민적 여러가 열화, 열화 같은 주문도 있습니다. 이런 등을 고려해서 특수단이 구성된 것은 맞습니다. 해양경찰의 문제들, 특히 지휘체계. 엊그저께 11월 15일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규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 등 거기에 현제일라당 대표인 황교환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달라. 지휘책에 대해서 문제를 밝힌 거죠. 제기한 거죠. 검찰은, 검찰은 지휘와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학위를 당부합니다. 물론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기 바랍니다. 진실말을 파헤치고 국민적 의혹을 소상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법리와 증거만을 가지고 나사될 것입니다. 법불악위. 현집권층에 내년도 21대 총선을 의식한 뛰어맞추기식 수사가 아니라 현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말고 팩스 쓰는 마음으로 마지막 수사, 수사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세월호 문제를 명쾌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후로는 검찰 수사하니 감사함감사한이 감사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없고 이제는 과거를 접고 요 이후에는 국민적 통합과 화학을 시켜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합니다.